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일산에 왔어요 학창시절 논밭이었던 땅은 백화점과 고층 빌딩으로 가득 20년 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님 몰래 소주 한잔 너희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다오 이곳이 내일 오픈할 매장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과 기기 세팅 해주러 왔습니다 오는데 2시간이 걸려 점주님은 잠깐 외출하신다고 해서 알려주신 비밀번호로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려고요 비밀번호를 바꾸셨네요 안 열려요 인생 뭘 해도 바닥이네요 근데 바닥이 편해 그 남자는 미이 차가워야 그렇게 차갑게 말리고 회식에 참석했어요 정력에 좋다는 쭈꾸미 볶음이에요 쓸데없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둥근해요 택시를 잡았어요 집까지 19,000원 아침부터 대전 출장이에요 아픔은 사치고 피곤함은 게으름의 표현이죠 전 오늘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드럽게 피곤하네요 새벽 2시에요 길 건너 모텔을 찾았습니다 모텔다운 모텔 새벽 3시에도 옆방에서 울려퍼지는 건강한 소리에 술에 의전해 보아요 체력도 좋아 네 이곳은 삼성역 코엑스에 위치한 파르나스몰 파르나스몰의 매장 하나가 신규 오픈을 했는데 또 새롭게 일하시는 분들 점검차 매장 방문을 했습니다 사람 다 빠졌어요 이제 점심 끝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하이팅입니다 <웃음> 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해야 어? 초상권 있어요? 없어요? 저요? 저는 이제 없습니다 초상권 있어요? 없어요? 저요? 저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 조금 남아있어요? <웃음> 마스크 다 가려놓고서 물 조금 남아있어요 저 비상등은 두 달째 저러고 있습니다. 왼쪽 전구가 나갔는데 비싸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오른쪽은 들어오니까 워커힐 호텔에 왔어요. 호텔이니까 발렛은 당연하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번 호텔에서 주말을 보냅니다. 이렇게 10년을 로비 카페에 자리를 잡아요. 오전이라 모닝 커피를 마셔야겠죠. 라떼와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요 이번 달 무료 쿠폰은 다 썼네요 발레도 공짜 집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t t o Kongja. s h 이 was among 아 h e ice cream ice, hotels a m o 고추 심고 고추 e 고고추 c r e 고추 ice. 고 m g o i 나 g t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조금만 이따 할게 그래, 고기하시면 <웃음> 어,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 괜히 또 이렇게 텃밭에 모종 심다가 허리 나가면 우리가 또반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생기지 않겠니? 그왜 뭐, 따라와? 아니, 구경하려고 아, 왔지? 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니? 가족 같은 소리 한다 지금 <웃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지 뭘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더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그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지 어, 서로 이렇게 바쁘잖아 우리가 참 행복한 소중한 시끄러워, 시간이라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웃음> 생각보다 잘쉽는다야 나는 뭐 이런 거 해보고 자랐냐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도시 사람이라 강남 사람이라 이런 거잘 못해. 끼고 있네 청주 출신이면서 강남 출신은 나구만. 나 압구정에서 태어났어. 그건 우리가 온종 출산한 거고 <웃음> 친거 아니야? 야, 오빠가 서울 사람이라 이런 거 아직 낯설어. 사람이다, 뭐. 이게 얼마나 어 도시에서 자란 라 딸과 자식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참여 참여를 굳이 이게 땅을 파고 모종을 심는다 그 이상에. 같이 할수 있다는 거그 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이 하라 그래서 했잖아요 아 그랬나? 진짜. 진짜. 진짜. 네가 뭘 하겠다고 하면 난 무조건 케이니까오래난저두 주둥이라도 안나불거리면 내가 미지라도 안겠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거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웃음> 너는 날씨가 이렇게 춥냐? 아우, 마. 저리 가 그냥. 너, 나도 팔게. 아, 우이쁘창리하지리저리가 그냥. 도 우리도 우리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 가. 아, 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아리도 아, 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 보면은 뭐다 상추만 심었네 상추, 치커리 저 집도 상추야 다 상추야 집에서 아주 그냥 고기를 엄청 드시나봐 그냥 나같이 어? 야채 안 먹는 사람은 잘 몰라 상추의 의미를 우린 뭐야 이거? 토마토, 청양고추, 상추 약간 이 사이즈가 약간 묘지 사이즈 야 <웃음> 여기 여기 살짝 누우면 우리 룸메이트 묘지 사이즈 정도 되는 저기요? 이렇게 한번 쭉쭉 쭉 한번 다리를 쭉 펼쳐봐봐 한번 내가 떠나거늘 이런 양지바른 곳에 묻어다오 발껌 지금거라고 괜히 신청하자고 해갖고 아 아침까지는 얼마나 좋았는데 호텔 가서 커피 한잔 딱 하면서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았는데 햇빛 쨍쨍 미치지 아, 산들 산들 바람 살살 불지 아 오랜만에 쉬는데 하, 너무 좋았지 내가 또 이걸 왜 하자 그랬지 우리 내년에도 텃밭 할까? 아해 상추 한입 파리로 먹기만 해봐 아, 나 진짜 다행히 야채를 진짜 싫어해 나는 바질하고 루꼴라 이런 거 좋아해 강남 출신이라 식재료도 다 그런 거만 좋아해가지고 나 오늘도 이랬거든? 어, 수고했어 열심히 사는 당신은 최고 <웃음> 아 잘한다 우리 딸아 잘해 너는 진짜 좋아야뭘 응? 해도 될 놈이야 아 농사도 잘 짓는 것 같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딱 되겠는데 좋아야 응?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넌 최고야 좋아 우리가 심은 게 많니? 저렇게 심는 게? 되게, 되게 다른 집들 보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고 비닐로 랩씌워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그죠? 보면 구획도막 되게 이렇게 탁탁 돼 있는데 우리는 어 이거 봐 이거 봐야 라인은 거는 거봐 섬세함 오빠, 섬세함 근데 우리는 중구난 안방이야 아이 밭도 우리거야 그래 아 아, 뭐 내가 와서 감자도 심었어 여기다가. 언제 와서 심었어? 부지런하네 이거 다 재배하고 여긴 내가 누울게 여긴 니가 누워 나란히 앞뒤로 <웃음> 그렇게 오늘도 한 집안의 가장은 그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준다